드디어 단발로 잘랐습니다 자기 나 단발머리로 잘랐어 그러니까 왜? 심경이 변화가 생겼니? 아저기 예쁘네 <웃음> 엄청 예쁘네 자기 <웃음> 어잘 쳤어? 어 그랬죠 어잘 쳤어 아니 단발로 잘랐죠 예쁘네 나중에 태지 않겠니 또? 아니 밑에가 어 너무 상해가지고 어. 머리가 막 부서지더라고 <웃음> 이거 문다 뽑아야 돼 맞아, 예쁘네 아, 진짜. 어쨌든 제가 고등학생 이후로는 담발머리를 스스로 자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우리 고등학교가 진짜 엄격한 고등학교였거든요 그래가지고 비밀 5cm가 길이었는데막 그때 두발 자유화 막 이런 얘기가 있고 막 알겠다 머리를 그 길게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해 놓고는 그 다음날 공지한 게 비밀 6cm인 거예요 <웃음> 그러면은 5cm나 6cm나 상관이 없는 거잖아 제가 그때 생각한 게아 나는 절대로 다시는 담발머리를 자르지 않겠다 단발머리에 대한 증오가 있었거든요. 제가 아니 시원 선서 하진 않아. 왜냐면은 제가 탈색을 막세번네 번씩 해서 머리색을 막 엄청 바꿨었거든요. 도저히 이제 염색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새카만 색으로 염색을 했을 때제 머리를 담당하는 우리 다빈 디자이너가 언니 나중에 후회할 수 있다. 그때 뭐 때문에 내가 흑발을 꽂혔는지 보미을 보고 나서. 탈색머리에 그렇게 미련이 없어가지고 까만색으로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몇개월 지나니까 진짜 너무 지겨운거야 그 까만 머리가 갈색머리가 너무 하고싶다 까만 머리 너무 지겨 갈색머리 하고싶다 계속 노래를 불렀더니 염색을 오늘 이제 하러 갔는데 그 지금 보면 여기 아래는 좀 어둡긴 한데 그냥 염색만 했는데 색이 변하더라고요그 탈색머리가 너무 이제 심하게 상해가지고 까만색을 입혀놓은 것도 색이 좀 빠진거지 사실은 단발머리 로 자를 수 있었던 이유가 한세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제가 전에 샀던 단발머리 가발을 여러분들이 너무 좋아해 주시는 거예요. 너무 잘 어울린다. 너무 예쁘다. 두 번째는 머리가 이제는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자고 일어나면 그 머리가 너무 상해서 일어나면은 걔네끼리 뭉쳐가지고 빗으로 빗으면 머리가 다 부서지는 거예요. 염색해가지고 상하면 그냥 다 잘라버려야겠다 여러분 이기도 하니까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단발머리가 너무 이상하다 그러면은 붙임머리가 있잖아요 그세 가지를 믿고 오늘 염색을 하고 단발로 잘랐는데 괜찮은 것 같거든요? 약간 스스로 생각하기에 좀더 세련돼 보인달까? 염색을 해서 너무 기름이 좋아요 지겨운 까만 머리는 이제 끝이야 너무 편하라고 나 진짜 머리가 이렇게 흔들어도 무겁지도 않아 엄청 시원해 그거 엄청 가벼운 느낌이야 머리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네